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꾸스테레비의 꿈입니다 저번에 제가 샤카투의 금주화 200만개로 장비 뽑기 확률을 한번 추정해봤었는데요 오늘은 금주화 231만개로 장신구가 나오는 확률을 조금 추정해볼까 합니다 자 요렇게 금주화를 준비해놨고요 일단 전설 등급 미만의 아이템은 갈아서 마력의 정수로 바꿀거고요 전설 등급 이상의 아이템은 시도 횟수로 나눠서 확률을 좀역추적 해보겠습니다 어, 이 231만개도 표본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지만 저번과 마찬가지로 어느정도 참고할 수 있는 수치는 나왔으면 좋겠네요 특히나 장신구는 나올 확률이 더 적으니까요 자 제가 이번에 뽑기를 하는 이유는 무슨 아이템을 뽑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확률을 수정하기 위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1회당 딱 11개가 들어가는 팔찌로 해보겠습니다 반지도 11개인데 왜 팔찌로 하냐구요? 그냥 팔찌가 마음에 들어서요. 자 아무튼 10회에 110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1회씩 횟수로는 총 21만번이 되구요. 1만개씩 21번에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덧 1회차 11만개 만 번을 뽑아 봤습니다 일단 1만 번을 뽑았는데 장신구 같은 경우는 깔끔해서 좋네요 뭐 별로 나온 게 없습니다 노란 색깔 전설 등급 팔찌 7개 그리고 행배로 조각상 104개와 정수 1만 개가 나왔네요 자만번 밖에 안 뽑아 봤지만 벌써부터 결과가 기대되진 않는데 아무튼 연속해서 이제 계속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황스럽네요. 자 이렇게 해서 2회차를 뽑아봤구요 2회차는 3개, 4개, 5, 6, 7, 8, 9개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3회차네요 일단 전설 아이템이 4개, 4개, 2개에서 10개 나왔구요 그 다음에 신화템이 2개 나왔습니다 행배로 조각상 107개 정수 9525개네요 자 그럼 또 계속해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187만개니까 4만 번을 뽑았네요 자 전설템 8개 그리고 신화템 2개 나왔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빠르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회차 전설템 9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31만개를 다 뽑아봤는데요. 11만개 단위로 11번에 나눠서 했습니다. 사용하는 시간은 저번과 비슷했습니다. 110개짜리 기준으로 1시간에 약 44만개 정도를 쓸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카2의 금주화를 시간당 뽑을 수 있는 횟수는 약 4만회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 0 0주화가 들어가는 무기뽑기는 1시간을 하기 위해서는 주화 40만개가 필요하고요. 60주화가 들어가는 신발뽑기 같은 경우는 24만개 200주화가 들어가는 목걸이는 80만개가 있어야 1시간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일단 최종 결과는 이렇습니다. 무기방어구 흑결정 상자 총 7개가 나왔고요 4세대 반려동물 상자는 1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황금조각상 2310개가 나왔고요 마력의 정수 21만 2369개 그리고 신화등급 장신구가 총 36개 전설등급 장신구가 총 144개가 나왔습니다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파츠 마다 뽑을 때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확률은 각 장비마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금주와 개수가 아닌 횟수로 확률을 계산해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 행운의 배열로 얻을 수 있는 흑결정 상자를 뽑기 위해서는 장신구 뽑기 약 3만회를 해야 되고요 황금조각상 같은 경우는 약 91회당 한 번씩 걸리는 걸로 나왔습니다. 장비 뽑기에서 제법 잘 나오는 반려동물 상자 같은 경우는 단한 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전설장신구 같은 경우는 1456회를 뽑으면 한개 정도가 나왔고요 신화장신구 같은 경우는 5834회를 뽑으면 한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심연장신구는 구경도 못했고요 이 수치는 횟수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1회 뽑기에 주와 개수를 곱하면 어느정도 예상치를 뽑아볼 수 있겠죠? 자, 확률은 여기까지 하고 나온 아이템들을 은화로 한번 환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결정 같은 경우는 캐시샵 가격으로 1개당 1 4 2만8천원 정도 하는데 상자에서 6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상자 1개는 약 857만의 가치가 있습니다. 조각상 같은 경우는 여지없이 20만원이죠? 마력의 정수 같은 경우는 캐시 잡가격으로 한 개당 약 5,263원의 가치가 있구요. 전설 장신구 같은 경우는 팔찌를 기준으로 정수 약 468개로 환산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신화 장신구 같은 경우는 거인의 반지와 검은 눈물 팔찌의 경매장 최저가에 수수료를 제외한 약3천만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금주와 한 개가 갖는 가치는 1,331원이 됩니다. 자이 수치를 가지고 저번에 200만개로 했었던 장비 뽑기와 비교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때의 금주와 은하 가치는 한 개당 약 1,805원이었었구요. 이번에 금주와 가치는 1,331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신구 뽑기는 장비 뽑기보다 주와 한개당약 470원 정도 효율이 안좋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느낀 또 다른 하나는 전설 팔찌를 기준으로 정수 468개가 나오기 때문에 경매장 구입가격이 246만원 이하라면 캐시샵의 각성지원 상점에서 판매하는 마력의 정수 묶음과 가치가 비슷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장비 뽑기 때 단가가 싼 것을 뽑는게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행배를 노리기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신구는 워낙에 행배가 안나오기 때문에 그냥 필요하시는 걸 뽑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보셨다시피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본인의 게임을 시작한지 얼마 안된 초보 유저다 아니면 장비 세팅이 아직 되지 않았다 하시면 샤카2의 금주화는 장신구 종류를 뽑기보다는 장비류를 뽑아서 세팅을 먼저 하시는 게 나을 걸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악세사리를 뽑으시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금주화 뽑기를 통해 장신구를 얻기 위해 필요한 금화의 숫자를 말씀드리면 신화장신구를 기준으로 팔찌는 65,000개 귀걸이는 7만개 허리띠는 75,000개 7만 목걸이는 117,000개 정도를 써야 한개 정도를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수치는 절대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투자해야 신화장신구 한개 정도 먹을 수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